In the room upstairs. Hi, my name is John. Come follow me up these stairs. Do you see the big dinner? Peter and I are getting everything ready. Jesus will eat this dinner with his special friends. Here comes everyone now. First comes Jesus. Hello, Jesus. And here are his disciples, his special friends. Hello, disciples. But look at their dirty feet. Oh, so dirty. Everyone starts eating the big d i n n e r Then Jesus gets up from the table. He gets a towel. He gets a big bowl full of water. Hmm? And he washes all those dirty feet. Jesus loves his friends. He likes to help them. He likes to help you and me. Look what Jesus is doing. He's washing everyone's feet. 내 이름은 요한이에요 나와 함께 계단 을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 아주 잘 차려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실 거랍니다 우리 제자들과 말이죠 어, 여기 예수님이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들이 온답니다. 제자들 안녕. 그런데 발좀 보세요. 발이 너무 더럽죠. 아, 그만 모두 모두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셨네요. 음? 갑자기 수건과 물이 가득 담겨있는 항아리를 가져오시네요 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발을 씻어주셨죠 오 우리 더러운 발들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답니다 뿌리뿌리뿌리뿌리 선생님이기도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건 그냥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서로 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하는 사실을 서로 어, 기억하게 하고 잘 믿게 하고 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발을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알고 감동하고 감사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